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많은 어르신들을 뵀는데요. 제가 참으로 감사한 일은요. 이런 어르신들한테서 매일같이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의학 정보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는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근에 참 재밌는 사진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준비한 이벤트였나봐요. 젊은이들에게 연애 조언을 좀 해주십사 어르신들께 여쭤본 것 같은데요. 조언들이 참 가슴 뭉클한 것도 있었지만 재치가 넘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87세 탐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treat your girl like royalty, like a princess. 그녀를 공주처럼 대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 이 아버님은 정말 사모님을 끔찍히 사랑하셨던 진정한 젠틀맨이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0세 아일린, 어머니의 조언이신데요. Make sure he has a loaded wallet. 그의 지갑이 두둑한지 꼭 확인해라 라고 말하셨는데요. 아,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주셨네요. 돈이 당연히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하면 생활이 좀 편해질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와 99세나 되신 메리 어머님. Don't go looking for love, let it find you. 사랑을 찾으러 떠나지 마. 진정한 사랑은 너에게 찾아올 거야. 정말 마음을 와닿네요. 찾으라고 애쓰지 않아도 나한테 찾아올 거라는 말.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쫓아다닌 건. 자 다음은 84세 마지 어머니신데요. Don't let the boys take advantage. 남자들한테 이용당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배우자를 휘두르면 절대 안되죠 서로 존중하고 용서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 어머님의 연애 조언은 바로 Don't! 하지마 연애같은거 절대 하지마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이 어머님의 속을 좀 썩이셨나 봅니다 아니면 남편분이 이제는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이별의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하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구독자분들은 어떠세요? 인생 선배로서 연애와 결혼을 앞둔 20, 30대에게 어떤 연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이 가거나 재치있는 글들은 추첨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는 것도 좋은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